아, 더워. 유찬. 유찬이 왔네. 이거 타볼래? 흔들흔들. 흔들흔들 타볼래? 자, 이렇게. 흔들흔들 흔들 하는 거야. 흔들흔들흔들. 들 어이구. 가볼까요? 에이. 자 신발 신으러 갑시다 우와 우가 우가 강아지다 강아지다 오늘은 덕병 공룡 식물원 수목원 갈거예요 알겠죠? 갈게요 고고 삼깨 네. 우리 놀러왔는데요 우리 아저씨야 공룡보러 가야되는데 공룡 찬이 공룡 <웃음> 찬이는 아직 자고있어서 아 여기 되게 좋다 붙어요. 자다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? 도와주세요. 좋잖아 공룡. 우와. 공룡, 저 올라가자 친구들한테 가. 꿩한다. 어 그래 그래. 여기 옆에도 공룡 있잖아 우와 우와 여기는 어디야 뭐야 움직였어 공룡이 누구야? 공룡. 크앙, 유천아, 크앙 했지? 크앙. 조심, 조심. 헉, 물 가면 안 돼. 어, 물은 가면 안 돼. 와 엄청 무섭다, 그렇지? 이 무서워. 음어어어이 무서, 아이 무서, 이무 저기 가봐. 어. 저기 숨직여하지 괜찮아. 응. 나아 나이아, 이아 나이아, 나 나이아, 나이아. 나이아. 나 나이아. 나이아. 이아 나이아. 나이아. 이아나이 어. 이렇게. 있렇게 이렇게.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토끼 줘이이이렇이렇이렇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게 얼지 유천이 내볼까? 응. 자 내볼까? 자 줘봐. 얼지. 에이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줘. 입에다 집어넣어줘. 입에다. 아이고 아이고. 못다가 써요? 무서워요? 너무 귀엽다. 먹는 것좀봐 줄까? 유천한테 줘볼래? 자 줘봐. 가서 줘봐. 얼지 쑥 집어넣어줘. 집어넣어줘. 그렇지. 잘했어요 얘 계속 먹고 싶다 <웃음> 엄마가 줘볼게 <웃음> 아, 어떡해 무서워 무서워 유찬아 <웃음> <괜찮아>, 얘봐 <웃음> 얘도 먹었어 또 줘볼까 유찬아 안녕 여기 여기 당근 먹어 어, 어. <웃음> 너무 귀엽다 너무 웃기지, 있잖아. 너무 귀엽다. 한번더 줘볼까? 이찬이 줘볼래? 응, 가서 줘봐. 가서 줘봐. 응. 너가 가서 줘야지. <웃음> 머리만 어떡해. 자, 막아. 이거 배안찰것 같은데, 너? <웃음> 가자. 기 손. 손 이렇게 잡고. 잡고. 줘봐. 옳지. 냠냠했어? 어디가, 어디가? 너 줘볼까? 어또 줄까 엄마가 자 유천아 유천아 아이스크림 이거 아아아 아. 맛있지 맛있지 신기하지.